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 고양이 게임만 한것 같아서 귀여운 댕댕이 게임을 가져왔어요 이 게임 이름은 개밥 바라기라는 게임이에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음? 물음표? 맛있는 뼈다귀 어? 나쁜 녀석이 봤어요 그걸 보고 별을 빼앗고 있네요 별을 빼앗은 나쁜 아이는 점점 거대해진다. 아, 그걸 댕댕이가 봤어요. 화이트 다운. 투! 뿜! 우와! 폭탄을 때렸어. 오, 우리 댕댕이가 나쁜 아이를 엄청 엄청 별을 쏟아내고 있네요. 너무 귀여워. 스타를 엄청나게 내뱉고 있네요. 아, 별을 못 먹도록. 막는 건가요? 헉! 이네들이 또 와서 고자질을... 아 악마 대 댕댕이 싸움 이렇게 되겠네요 반가워 난 럭키야 지금부터 밥 먹을 시간이야 가만히 있어 네 거야 얌! 얍쩍쩍쩍쩍 아, 아맛있어또 없나? 폭탄은 먹으면 안돼 위험해 화면 터치 휴 큰일날 폰이니 화면 터치 화면 터치 굿 누가 던지는 거야? 야 좋아 잘했어 유령을 혼내고 저는 빵을 먹는 건가 봐요 야야야빵 냠냠 안돼 유령이 커진다 그레이트 그레이트 베스트 아 빵을 주면은 저 녀석이 회복해버리기 때문에. 오! 점점! 폭탄이 엄청나게 빨라지는데요. 야, 야! 야, 야! 빵은 열심히 먹고 폭탄을 던져버려야 돼요. 펀치! 댕댕 펀치! 아! 크리티컬! 밥 수사! 오, 레벨 7이에요 좋은 음식 먹기, 나쁜 음식 치기 최대 콤보 점수는 225점인 것 같아요 아 골드구나 이건 또 뭘까요? 상점을 눌러보세요 파워 업그레이드를 눌러보세요 좋아요 럭키가 더 강해졌어요 아이 골드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구나 우유 너무 귀엽다 우유 한번 구매해볼까? 우유 어떻게 먹이지? 우유 되게 먹음 개밥주기? 아 개밥주기는 똑같은거구나 야! 야! 고스트 유령 처치 어퍼컷 빵 먹고 폭탄 던지고 사정없이 빵을 날린 후에 헉, 엄청난 보스가 나타났다 장난 아닌데요? 아! 야! 오빠 보지마! 보지마 하라고 크리티컬 대박 얼굴 빨개진 것 봐요 이게 점점 해가지고 강아지를 좀 어? 이건 뭐지? 1회 무료? 강아지 바구니 귀여워요 강아지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하댕이로 할까요? 하댕이 이렇게 해야겠다 하댕이다 하댕이 우유주기를 눌러보세요 아 우쭙쭙쭙 강아지가 성장했어요 너무 귀엽다 아이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으려나? 합체? 이건 뭐지? 새끼 강아지가 레벨 10이 되면, 럭키 레기와 함께, 아, 그렇구나. 얘가 레, 레벨 10이 되면, 얘랑 같이 합체해서 싸울 수 있대요. 그럼 얘를 우유를 먹여볼까? 어, 레벨업 된다, 레벨업. 아, 너무 귀여워. 영영영영영. 아, 우유주니까 되게 잘 먹어요. 레벨이 6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 이게 우유를 사서 우유를 최대한 사볼게요 우유를 4개 얻었구요 우유를 떠주겠습니다 레벨 10을 만들기 위해서 얍! 레벨 9가 되었어요 오 맙소사 보석이 부족해 레벨 1만 더 하면 되는데 개밥주기를 해볼까요? 야, 아! 아! 덤벼라! 이 악마야! 아, 악마가 아니라 유령이었지! 고스트! 레드 고스트! 헉, 보스가 나타났다! 보스가 나타났어요! 야! 어떠냐! 나의 콤보! 아! 빵까지 줘버렸어! 빵은 내 거야! 좋았어! 안돼! 아. 아이리이 표정 <웃음> 너무 웃겨 그럼 이렇게 해서 우유를 사가지고 이 아이와 함께 모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좋았어 그리고 업그레이드 파워를 업그레이드 하는게 좋겠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럼 이제 합체를 해볼게요 합체 합체된 건가? 합체대기중아 합체된 거구나 자 그러면 이대로 개밥주기 한번 해볼까요? 어 좋았어 헉, 뭐야 이 합체는 엄청 푸들 같아요 솜사탕 귀엽다 어, 보스다 보스 아댕이 힘내라! 얍! 죽었어! 어? 이게 뼈다귀 먹는 거고 시간은 뭐지? 아! 아 이거 시간 먹는 게 아니었구나 어쩐지 이런 근데 산책하기는 뭐지? 이건 뭘까요? 노란별을 모으면 어라 아파! 아이고 아파라! 어 이건 뭐야? 시간을 어떻게 이건 무슨 어떻게 하는 거죠? 아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건가? 딱히 다른 건 없어 보여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하는 것봐짱 귀여워